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벤처의 개념, 소셜벤처의 특징 및 일반 벤처기업과의 차이점, 소셜벤처 창업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소셜벤처를 일반 벤처기업과 구분지을 수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나열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 관점에서 창업가들의 특성과 차별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소셜벤처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공동체 혹은 전통적 비영리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벤처기업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기업의 소유주 또는 주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돌려주죠. 하지만 소셜벤처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들이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영향력과 일반 벤처기업의 주요특성인 지속가능성,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혁신 또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업의 확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접근방법, 즉 비즈니스 접근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셜벤처의 특성을 통해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특성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추구하는 가치의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마다 운영의 목적이나 방식, 지향점이 분명치 않거나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소셜벤처의 영역을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셜벤처를 일반 벤처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완벽히 구분되는 유형으로 볼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기본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셜벤처의 두 번째 특성은 혁신성입니다. 소셜벤처는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전통적 해결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셜벤처는 기존과 다르거나 더 뛰어난 해결책을 구안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명량력을 이끌어내므로써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즉, 소셜벤처에 있어 혁신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을 실행으로 옮겨주는 핵심 수단이자 경제적 수익을 창출케 하는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토대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확인해 볼까요? <목소리>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약 800만 톤, 플라스틱 조각의 수는 5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1년 그리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16살의 보한슬렛은 물고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왜이 많은 쓰레기들을 아무도 치우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많은 쓰레기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보트와 그물을 이용해서 수거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죠. 보얀슬렛은 오션 클린업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전 세계 과학자, 엔지니어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쓰레기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친환경 장치를 이용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소셜벤처의 혁신성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소셜벤처의 세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접근법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소셜벤처는 경제적 이익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소셜벤처 창업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창업 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비즈니스 방법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와 관련하여 아라빈드 병원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벤 카다스와미 박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는 인도 사람들을 보고 피할 수 있는 실명은 맞겠다는 사명감으로 1976년 아라빈드 병원을 설립합니다. 아라빈드 병원은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일념 안에 지속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돈 버는 자선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엉뚱하게도 해답은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진료, 수술 방식의 대량화 및 표준화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죠. 그는 이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아라빈드 병원을 돈 버는 자선병원으로 성장시켰으며 환자의 60%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하면서도 매년 44%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에는 소셜벤처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소셜벤처 창업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을 종종 세상을 낭만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진 몽상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이들이 정부나 시장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셜벤처 창업가는 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고민하며 문제가 지속될 때 사회의 진통을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동기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셜벤처 창업가입니다. 그렇다면 소셜벤처 창업가는 일반 벤처기업의 창업가와 어떤 점이 유사하며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유사한 점은 목표를 위해 혁신적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바로 소셜벤처 창업가들의 창업계기가 빈곤, 교육, 인권,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제주 올레길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론사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퇴직한 서명숙 씨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리의 길로 떠난 여행에서 우리나라에도 걸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로 내려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설립하고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9월에 시작해 매년 15에서 20km씩 개장해 총 26개 코스, 420km가 넘는 제주올레를 만들었죠. 또 올레 아카데미를 통해 제주와 올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제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미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제주올레를 통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니 단순히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소셜벤처 창업가의 의지와 신념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소셜벤처 창업가들. 그들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기회를 추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회적 문제를 동정의 시선이 아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둘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공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소셜벤처 창업가는 그들이 변화시킨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주도자 역할을 해나갑니다. 넷째, 한정된 자원으로도 그 역할을 다합니다. 현재 가진 자원이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창업과 소셜벤처 창업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